아 무슨 일이에요? 아나 불러 받게. 안녕하세요. 초코파이 질린지 않아? 초코파이 한 30초 안에 먹기? 초코파이를 30초 안에 못 먹는 사람이 있어? 어? 한 박스를? 아니 한개한 개, 한 개. 아유 그거 왜못 먹어? 어? 30초 안에 초코파이 하나 못 먹어요? 아목 막힌다고? 그, 건빵 일곱 개를 뭐 1분 안에 먹기 이거 똑같다. 건빵 요거 많은 거 있잖아. 그 1분 안에 못 먹나? 먹을 수 있지 않나? 안 해봐서 그런가? <웃음> 방금 사장님이 10초 만에 보고 왔다고? 스탑! <웃음> 그렇니 <웃음> <웃음> 어, 저거 힘든가 보다. 아, 30초라니까, 원래, 컷이. 아, 30초 안에 먹으면 성공인데, 오빠가 9초 컷 했네. 아니 오빠는 뭐, 비빔면도 10초 컷 하든. <웃음> 아, 원래 그게 어, 먹기가 힘든 거예요? 30초라니까, 원래. 30초 안에 되나 아, 안 되나. 여운이 아. 그래, 모르는구나, <웃음> 지가 야, 니한테 사랑해봐야 뭐가 안 아, 나. 그, 그렇게까지 힘들다고? 말도 안 돼. 초코파이 30초 안 되려나? 요만하잖아. 주문인가? 주만한가 초코파이 안 먹은 게 오래돼갖고. 아, 뻑뻑해서. 니 먹어볼래? 아, 해보자, 한번 해보자. 음. 아, 진짜? 아, 어, 해보자, 해보자. 니는 내가 볼 때는 어. 한 40초 안에 먹으면 내가 인정이지. 음.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고? 아, 이런 거막 먹으면 안 된다고? 아, 저왜못 먹게 되는 거예요, 선생님들? <웃음> 뻑뻑해서? 9초 73? 아 근데 아까 보니까 9초보다 더 일찍 먹은 거 같던데. 한... 9초 73. 아니 더 일찍 먹은 거 같던데. <웃음> 오빠 다시 오빠가 한거 봐. 한 7초컷 한거 같은데. 어. 이때 끝났잖아 이미. 에이 다산겠지 <웃음> <삼기지> 이제. <웃음> <웃음> 힙파라면 뭐그래가지고 뭐였지? 부러... 어뭐 대단해. 히똥차제 <웃음> <웃음> 아니. 그 건빵 일곱 개 가능? 건빵 일곱 개? 그렇지, 되지. 건빵 일곱 개는 군대에서 내가 했으니까. 마시멜로우 때문에 힘든 거라고? 아떤 놈? 지기재. 나중에 도자 집에 가서 한번 먹어봐야겠다. 어, 다들 이렇게 나눠 먹네. 한 입에 안 먹고. 김정남기 님께서 지금 하나 해보고 왔는데 3분 넘었대요, 하나 먹는데. 하이튼. 아, 야, 어렵구나. 난 쉽게 생각했네. 초코파이 안 먹은 지도 오래됐고 그렇게 세, 그 시간을 세면서 먹어본 적이 없잖아. 아, 아기 쇼뻔은 그, 비빔면도 오고 한 10초 컷 한다고. 그쵸? <오오오. 웃음> 아니, 근데, 아기 쇼는 되게 <웃음> 소년 같다, 소년. <웃음> 소년이가. <웃음> 야, 비빔면, 이거는 한 7초 컷 성공해. 누가 못 이길 것 같아. 쪼그파이는 9초 컷못 따라올 것 같고, 비빔면은, 야, 이 먹방 하나, 달잘나는 너무 많더라고. 이게, 이래갖고, 그냥, 우욱, 우욱, 삼더라고 너도 삼키잖아 근데 나도 그걸 했어 방금 이렇게 하니까 늦어 그냥 준비 시작하면 바로 바로 해야 돼 이게 나는 야 그러면은 젓가락질 그..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먹잖아 그거 준비해야 되겠다 바로 부어야 돼 이거 그거 준비해야 되겠다 문에야떡 걸려갖고 죽을 때 이렇게 어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 이제 할수 있을 거잖아. 연습해야 되잖아. 만약에 가 먹다가 체 어. 했잖아. 어. 그거 욱 해야겠어? 어. 명훈아 이가 연습해야 되려나. 얘가 음. 비면 참 먹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. 걸려가 죽을 수 있잖아. 어. 그리고 여기를 명치. 어? 야 명치가 안 잡혀. 요원 <웃음> <오케이. 우! 웃음> <웃음> 그 <연이 웃음> 이거 봤나? 아, <웃음> 아, 사고나. 공부해야 돼. 아, 이렇다 사고나. 근데 그거 밥아라 너는 여기서 10초 컷 해라. 네 방송은 요만큼 따로 우리도 여기 따로고. 비우면 너무 그거 하면 퍼터진어 그러면 이거 연습도 해야 되는 건가? <웃음> 네 그거 안해는세번째깔질을 해야, 해야 다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마셔야 되는데 10초 컷을 하냐 9초 컷을 하냐 그 차이인 것 같아 디렛는데 왔다 <웃음> <웃음> 아, <못다. 웃음> 너무 빨리 어 이제 자, 이게 없어야지, 잠시요 하나, 둘. 아, 잠시만, 잠깐만 준비를 해야 될까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? 아, 아, 아. 마, 바로 시작인가? 하나, 둘, 셋의 시작인가? 셋, 셋. 몇의 시작인데? 셋. 하나. <웃음> 잠깐만, 마음을 준비 좀 <웃음> 하고. <하지 않을까>? 나가라. <웃음> 하나, <웃음> 둘, 셋. 12초 12초 12초 라고 나가라. 쉽1 0초안 어. 초1 내가 이건 다 먹었는데 2초 12초 12초 1 2이1이초 12초 12초 12초 12초 웃2초 12초 12초 1 2어 방금. 한번2초게 아니 나가라. 야 이게 쉽2초1다고1명초안 빨리 인유하한 자. 1 음. 안녕히 계세요. 인사 옆에 니다입체형 안녕히 계세요. 목이 걸렸다 이거. 니가 자꾸 보채을 바라면나 <웃음> 보채 적 없다. 그 다음에 네. 9초 연심해 갖고 올게. 박기선이 어. 합박 끝났어요 어? 합박 끝났습니다 이야 <웃음> 근데 이게 안됐나. 아이가. 오늘의 도전 와. 실패. <웃음>